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네. 선생님은 옷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여, 여자니까 음, 맞아요 선생님들 다 저희 지금 채널에 다 선생님들 여자분 밖에 안계시는데 아, 옷, 아무튼 맨날 바깥 입어야 되니까. 음, 좀, 신경을 음. 처음에는 좀 이만큼 쓰시면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욕심이 나시나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그렇죠 방송 타니까. 그리고 피디님이 그랬잖아요. 저렇게 못생기긴 하와야 돼. 제 탓이에요? 이랬잖아요. <웃음> 아, 그, 여기도 얘기하면 안돼 <웃음> 아, 그래요? <웃음> 그래가지고 내가, 쿠치, 그건 맞지. 이렇게 하면서 머리도 염색도 하고, 또 화장도 저 보면은, 화장 진짜 진하게 했거든요. 원래 화장을 잘 못해가지고 네. 얼마나 연구했는데요. 아 그래요? 음. 아, 근데 좀 그건 있어요. 제가 좀 찍으면은 화면빨이좀안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못해. <웃음> <웃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사진이 아니어서 네.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웃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음. 남녀 사주를 뭐. 그 남녀 사주를 제가 드릴게요. 음흠. 그래서 남자 운, 여자 운 이렇게 일단 한번만 봐주세요. 음, 뭐그 그냥? 네, 뭐 그... 아무것도 아, 안 부르고. 아, 여연 그건 드릴게요. 잠깐만요. 남자분은. 뭐 궁합 보라는 거예요? 일단 개인 운을 봐주세요. 개인 사주. 네, 개인 사주. 개인적인 운을 보고 음. 그 후에 그 후에 저그 후에 그걸 할. 게 음. 아뭐 이거 이거 해달라고? 네. 오라. 기사지. 기라 오기로 가세요. 아하, 갑니다. 자, 남자. 네. 남자. 보여주고 시작해, 이제. 네. 네? 네네네. 음. 잠깐만 보여주세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 잠시만요. 거. 아, 네. 아 그두개 그냥. 한꺼번에? 남자 거예요? 네, 두 개. 아. 한번에 한 양손을. 뭐랑 뭐예요? 쌀이랑 방울. 응?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쌀은 복, 재수. 방울은 뭐, 이제, 신. 신? 신. 가물. 신. 남자분이요? 응. 이분은 복이랑 이런 거는 좋은 거네요? 그쵸. 설명하고요. 아니아니 아뇨 아니, 아니. 음, 이따 여자하고 아, 남자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해야겠다 뭐 편한대로 선생님 편한 아 이따 여자하고 여자 네네네 편한대로 영원히 음. 생활 때라 영원히 생활 노란 콩하고 방울. 이거를, 이거는 를이거 이제, 아까는 쌀이 나왔잖아. 재수를 말하거든. 네네. 근데 이 콩은 조금 이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가 아니라, 이제 내 주위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조상, 주위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일단 풀로리를 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네. 꺼내놓고 얘기를 할까봐. 저도 네. 해주세요. 쌀이 뭐였지? 두 사주를 방울을 막 흔드는데 네. 장군님이 보여, 남자한테 음. 아 신나 여자를 하는데 선녀가 보여 오, 좋은 건가요? <웃음> 뭐냐 네네. 기똥차게 우는 좋다 이거야 두분 다요? 두분다 장군님하고 선녀가 들어왔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연예인을, 이무당과 연예인은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방송 활동을 하거나 방송인 맞죠? 네, 맞아요. 유명인이에요, 유명인. 근데 뜨는 방송인이에요. 어떤 고비가 있어도 무언가 돕는다 이거야. 네네. 그래서 잘 나간다 이거지. 그중에서도 이 남자가 재수가 좋아. 음... 복땡이야이 남자랑 하면 이 사람 주의 시선도 좋고. 노력이 비해 성과가 좋고. 운이 좋고. 현재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현재 시점 총운이고 뭐다 필요 없어. 다 좋아. 요 이 좋아요. 이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시점에도 좋아요. 이 사람은 노력에 비해 운이 좋아. 네네네. 그리고 인기가 많아요. 장군이잖아. 여심을 흔들고 다녀. 맞아요. <웃음> 어머 멋있어요 오빠. 맞아요. 어머 멋있어요 동생. 어리거나 젊거나 어리, 그러니까 나이가 애기거나 늙은 할머니거나 이 남자만 보면 잘르르 넘어가. 장군님이잖아. 맞아요. 너무 멋져. 막 설레. 눈빛도 멋지고 피부도 좋고. 기럭지도 좋고, 조금매도 좋고, 커도 좋고, 다 좋다 얘기를 해. 좋아 죽겠어. 내만 보면 설레. 얘랑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여자가 발 벗고 들어와. 이게 이 남자야. 이 남자는 사회적으로 이 바사적으로도 인기가 좋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쟁취할 수 있고, 또이 일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뭔가 휘몰아치는 폭풍이도다. 얘가 하나 딱 떠도 그게 그냥 떠버려. 그만큼 재수가 좋아요. 그치? 이 팔자에 조심할 거는 여자로 인해서 피곤한 거 정력 낭비, <웃음> 좀 기력 세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내가 봤을 때는 설레 내 입장에선 두근두근두근되는 사람이야 뭔가 굉장히 빛도 있고 빛깔나게 좋고 어, 말수가 이 자기가 이 실없는 말을 해도 재미가 있고 또그 실없는 말 속에 팬들이 좀 생겨나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굉장히 롱런할 거로 보이고 이 남자는 사업이고 이런 게아니라 자기 끼만 부리고 살아도 돼. 그래도 돈이 안 말라. 응? 내가 뭘해더라도이 이사 이 광고주들이 이 사람 잘 잡고 들어가면 돈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홀리는 재주가 있거든. 다, 그렇잖아. 다 가졌네. 어이 사람의 어떤 근데 과거사는 힘들 수 있어요. 이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사는 힘들 수 있어 학교 때나 뭐 어렸을 때이 사람이 외로움증이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 자기가 자아로 살지 못했을 땐 힘들었을 수 있어요 행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24살이 되는 순간부터 빛을 바란다고 보면 돼 빛나는 시기 내 의지대로 내 쟁취대로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지 그리고 이 누나가 돕고 동생이 돕고 저기 여사장님이 돕고 또이 남자를 알아보는 촉이 있는 사람은 또 알아봐서 또 키워주고 좋아요 그 사, 쌀이 인이라고 음. 하셨죠? 재수복 어. 복인데 이 사람 사주가 장군이거든 음.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이 딱 들어 앉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재수가 신이 준다는 거 보면 인간 사는 자기 자체로 자기 성품에는 힘들 수 있어 네네. 성에 안찰수 있단 말이야 네네. 근데 도와 음. 좋아 음. 막 뭔가 잘돼 약간의 고비이 있지만 그래도 잘돼 네. 끝은 잘돼 과정은 어찌? 투닥거리 수준이라 잘돼 이렇게 보면 돼요 음, 그럼 여자분은요? 이 여자분은 뭐 이거랑 이거랑 이 여자분은 설명을 할게요 이 여자분은 예쁜 여자예요 100% 맞아요? 100% 그냥 예쁜 여자예요 뭐 어디가 예쁜 게 아니야 그냥 예쁜 여자예요 선. 뭐 이러면 뭐 백조의 호수처럼 무용수 처럼 어 뭔가 이쁜 여자야 그냥 이 여자를 뭐가 이쁘다 라고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예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예쁜 태 몸태 짓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선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보면 돼 그래서 빛이 나는 친구라고 보는데 주위에 구설이 좀 있어 이 사람 주위에 집안으로 그리고 친구로 나 빼고 내가 이 이 사람들 때문에 시름시름 아 고민이 많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내가 잘 나가고 좋을 수, 미안해요. 잘 나가고 좋을 수는 있으나, 이 사람 주위의 사람 때문에 고달픈, 뭔가 자꾸 발걸, 발을 막는, 그러나 치고 올라오는 사람. 이런 운기로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좋지만 늘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늘 사람 때문에 고심을 할 수가 있다. 모른 척하고 산다고 살지만 내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측근들 앞에서는 이 사람이 무너지거든 그래서 금전적으로 내가 이 손실이 좀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일하면 되거든 이 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산다기보다 그냥 내가 돕지 말지 이렇게 보면 돼요 어. 성격은 어때요? 이거? 성격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확실하거나 어, 뭔가 단호하거나 뭔가 자기 목적대로 움직인다고 보고 남자는 좀 싸가지가 없고 <웃음> <웃음> <너무 자연스러워요. 웃음> 근데 뭐, 뭐, 뭐가 됐든 우쭈쭈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네네, 네네. 그것들이 나한테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없어요 아... 이거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이 사람이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끼를 부리고 살아야 되지 사업 뭐 어떤 뭐 어떤 뭐 매매 이런 것들했을 때 망할 수 있지 내가 잘못 선택을 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지셔야 되는데 겸손하기 힘들어요 <웃음> 겸손이 제일 힘들어요. 어 그건 환경이 맞는 고은 것이. 그럼 겸손 안 해도 되고. 네 맞아요. 그 아까 남자분처럼 여자분은 그콩그 그 콩이랑 방울이랑 어. 어, 하면은 어떤. 그, 어 기본적으로 이게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둘 사이에 기본적인 건이 사람들한테는 이 우리 그 신의 기운이 있다 음. 조상이 돌본다 신의 기운이 있다 그중에 남자가 더 세다 라고 보는 거고 이 남자는 돈놓고돈 먹게 서돈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고 네네. 이 여자는 돈놓고돈 먹게 돈은 먹었지만 뺏기는 사람인 거고 그렇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죠 음. 그럼 이두 분의 음. 만약에 이두분 이 아니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음. 남자분은 음. 맞아요 잘생긴 사람 이종석씨 이종석? 네 음. 여자분은 윤아야씨 윤아가 본명이요? 임윤아에요 임윤아 임윤아 이 가중은 둘 다가 연결이 돼 있는 집안이에요.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이야. 네네. 근데 이, 이종, 원래 이 무당도 박수는 선녀를 많이 얹거든요. 네네. 근데 이 남자는 장군을 얻었기 때문에 여심을 많이 사로잡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니야. <웃음> 그런 기운이 있다. 그걸 연예인으로 풀어먹고 산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서 아주 멋진 장군이 하나 들어와. 어, 진짜요? 어, 들어오고, 이종석 씨주에는 굉장히 화려한, 이 화려한 수탉처럼 네네. 화려함이 있고 네네. 이 날개짓이 아름다워요 오... 그래서 바람만 살살 불어도 약간 열심히 모여들어서 알아서 자빠지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정석씨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남자가 봤을 땐 최고 부러운 남자지 음, 그치? <웃음> 모든 여자가 없서이두 분이 지금 드라마 하고 있어요 빅마우스라고 MBC를 하고 있는데 음. 어, 처음에는 좀 시작이 미비했는데 지금은 10%가 넘었어요 인기도로 갈 거예요 아마 음. 이 내가 봤을 땐 작품성이 못하는 이 두의 운기가 이 드라마를 끌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아... 이 두의, 둘의, 그 아마 해외에서 더쳐질수 있고. 아무튼, 둘이 누가 봐도 선남, 선녀잖아요. 그죠 제일, 저희가 하,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재미로 보는 드라마, 공항. 음. 이 둘이 만약에 사귀를 수. 수도... 없어요. 왜요? 충돌해요, 신명이. 아... 없어요. 절대 없어요. 둘은 사귈 수 없어요. 호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끝나요. 부담스러워 서로가 음, 없어요.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어, 누군가가 호감이 가져도 이건 쉽지 않다 예쁘지 친절하지 괜찮지 그냥 괜찮은 오빠고 괜찮은 동생이에요 네. 신경을 써줘 힘든 일 있으면 챙겨주고 이 정도까지가 끝이에요 연인관계 안돼요 아, 음, 그러기엔 서로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음. 어색하고 네. 그래서 선을 못 넘어요 그때 지인으로 지내면 굉장히 오래 친분을 쌓고 살수 있고 네. 그리고 이종석씨가 윤나씨한테는 친절해요 오~~ 싸가지 안 부려. 아, 그래요? 음, 음. 좋다. 어, 음. 그러면 일적인 궁합은 어때요? 일적인 궁합? 각자예요, 사실. 일적인 궁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연습한 호흡을 맞치는 거라고 나는 보여져. 그냥 뭔가 내가 막이 드라마를 그렇게 한, 뭐, 뭔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 얘가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시너지,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시너지가 와서 각자 증폭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 합심이 된다고 나는 볼수 없어요. 안 봤거든요, 아직. 뭐, 안 봐서 죄송해요. 근데 아직 안 봤는데 이 둘은, 어, 이 각자가 갖고 있는 우, 아우라로 인해서 이 드라마가 뜨는 거로 보여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충,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네. 둘이 합해서가 아니라, 하나만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인기가 있을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 그, 뭐지, 뭐, 뭐 끌고 다닌다 그러잖아. 막, 왜 우리가 투표해서 일이 먹는 사람들. 네, 네, 네. 실력보다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남도, 탄탄하고. 네. 이제 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긴 했잖아요. 음. 뭐, 두 분. 없어요, 지금은. 두분 다? 응, 음, 지금은 결혼, 얘기가 오고 갈수 있는 게 없고 연애는 해요 둘다 내가 봤을 때 유나 씨는 연애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인가 봐 응. 응, 음, 누군가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을 나눠받는 거에 있는 게 같고, 종석 씨는 아직 내, 나를 확, 낚아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뭐 그렇게 길게 가거나 그러진 않고, 너무 제의가 많으니까. 그럼 유나 씨는 그, 뭐그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분하고 결혼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아직 더 일할 시기고, 아직 자기 자신을 더 멀리 떨칠 시기고, 그리고, 어, 지금은 독립하지 않았잖아요. 소녀시대에서. 네. 그래서 네.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고 연애는 할 지연정. 결혼은 없어요, 지금은. 두분다 그러면 본인 일에서는 뭐가 좀 끝까지. 어, 최고죠. 올해, 아, 올해. 최고죠. 오래. 이런 동생 하나 있어서 봐돈 떼돈 보는 거지. 매니저만 해도 그냥 수천억 보는 거지. 네. 이거, 이분들 아무튼 연말에 이제 얼마 안 나왔잖아요. 상복도 좀. 있어요. 상복 받아요. 뭐 커플상을 받든지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 둘의 팬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 좋아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좋아해요. 걔네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보겠지만 그냥 좋아요. 그치? 응?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상복 있어요. 둘다둘다뭐 좋은 상 받고 연말 잘 음, 보냈으면 좋겠네요 윤한 음, 씨는 조금 조금 더 좋은 상 받을 수 있고 아 오히려? 예를 네, 들면 뭐, 뭐 우수 연기장상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신인은 아니니까 그쵸. 뭐 그런 것들도 뭐, 뭐 깨알같이 받을 수 있어요 뭐 전국으로 갔을 때는 못 받지만 인기상 뭐 이런 게 해서 뭐 뭔가 상을 줄수 있는 상복이 타고 있어요 네. 운 좋아